네. 공부하는 방법은 현재 말고 과거하고 현재의 정보를 잘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거는 뭐만 한다? 과거. 네. 그래서 지금에 대해서는 알수 있다. 아, 그래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좋아요.